필자는 아무리 읽어도 일본 서기에서 가야와 임나가 동일한 나라라는 기사를 찾지 못했으며 또한 가야는 물론이려니와 이른바 임나가 일본부의 지배를 받았다는 기사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야와 임나가 동일국이라는 주장은 일본인 학자들의 역사 왜곡에서 비롯됨을 알게 된다. 이러한 외국 주장은 삼국사기가 조작 전설이라는 주장과 함께 한국 사학계도 영향을 주어 한국 학계의 통설 내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학자들도 조작이라고 하고 있다. 유명한 역사학자 나오키는 일본의 허상과 실상에서 신공왕후 이야기는 야마토 조정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모델로 창작된 가공의 설화라고 했고 고대사 연구가 이노우에는 조선사 입문에서 일본의 신라정복은 옛말 같은 소리라며 일본의 여자가 원정군을 지휘한 예는 7세기 중엽에 제명여자가 백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규수지역에 갔던 일밖에 없다. 사람들은 임나일본부설이 폐기된 학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언론이 보도를 그렇게 했고 임나일본부 조작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지금은 어떤 비판보도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